빨간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뭐 보세요? 살인사 네. 네. 딱한 번만 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흘 남았거든요 아 11일 아니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없어요 초반에만 좀 있고 그냥 뭐 집밥 엄마가 해주시는 뭐 그런 거 먹고 싶지 어 뒤쪽만 하고요 팔 운동을 바로 할게요 두 가지를 이렇게 손목을 안으로 꺾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옆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대각선에서 뒤로 가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어깨는 뒤쪽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계속 강조했죠 다리를 쭉 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불편해 완전히 펼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손목을 꺾고 있어야 돼 손목을 안으로 꺾고 있어요 고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목이 아파요 손목은 수축되어 있어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덤벨 앞쪽 새끼손가락 방향 부분 붙여준 다음에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방금 했던 벤토브로터레이즈가 지쳐도 이건 할수 있거든요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근이 작아서 최대한 실패 지점까지 해야 돼요 고중량 다루고 이런 거 보다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릴 때는 잘안 다쳐요. 아, 제어할 때, 내릴 때 다쳐요. 퉁, 올리는 것만 신경 쓰고 벤치프레스도 밀고 팍 내리면 이때 다치는 거예요, 어깨를.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을 다치는 게 아니고 어깨를 다쳐요, 보통.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지금 한몇년 전부터 거의 잘안 하는 주세예요 벤치프레스가 부상을 좀 많이 하기. 그립이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가슴을 밀수 있는데 바가 수평이다 보니까 그립이 이렇게 되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저는 벤치프레스를 안한지한 한 10년 정도 된것 아, 같아요 진짜요? 저는 벤치프레스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어요 누가 저걸 통해서 좋아졌다면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팔꿈치가 들려있어야 돼요 아, 어, 팔을 펴지 말고 아, 그렇지. 구부릴 거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구부리고 펼 거면 계속 펴야 돼 아. 이게 팔꿈치 구부렸다 펴줬다 하면 안돼이 관절 하나만 쓰이 팔꿈치가 쓰이면 안돼 <웃음> 아홉, 어, 그렇죠. 팔꿈치 내려가면 안 돼요. 열. 정면에서 봤을 때도 뒤에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후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깨 운동에 40%, 50%는 후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어깨가 좋아지려면. 별도 프레스, 사이드 러터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해야지만 되 제일 높은 비중은 후면. 팔 운동, 삼두근 운동 할 건데 두 가지를 연속을 할게요. 두 가지를 연속을 하는 이유는 손을 마주 보는 그립은 그대로 내려갔을 때 삼두근의 장두가 돼요 뒤에 있는 근요 그립이 손바닥이 밑을 보고 프레스다운을 해주면 외측두가 되거든요 외측두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해요 근육이 크게 좀 보이는 효과도 있고 장두가 지쳐야지 그 다음에 바로 했을 때 외측도 훨씬 많이 쓰이는 거예요 손바닥이 먼저 보이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효과적 되거든요 로프 프레스다운이 있겠죠 대표적인 운동이 사람 많을 때는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민폐라 아니 아니 이렇게 어. 네네 안 돌려도 돼요 그냥 내려세요 네. 너무 끌려가면 안 돼요 꼭 눌러줘야 돼꼭치침안 네. 돼요 꼭 팔은 고통스러워요 많이 쓰는 부위라 신경이 많잖아요 가슴 운동할 때잘못 느껴요 초보자들은 왜냐면 신경이 많이 발달해 있지 가 않아요 등도 그렇고 그래서 자극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팔 같은 경우는 한근육군에도 다양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가슴 운동에 뭐가 제일 좋아요? 다 해야지 어, 뭐가 제일 좋으면 그거 하나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모르시니까 사실 엄청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은 20개를 알면 스무 개를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좋아질까 말까인데 계속 걷는데 종아리가 계속 안 발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응을 해버려서 홈트레이닝은 그냥 웰빙 응.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육은 발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턱걸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할수 있으려면 자기 체중을 들어 올리고 딥스, 평행분 같은 걸할수 있는데 평양적이죠 왜냐면 등근육의 가장 윗부분 발달하고 평행분 같은 경우는 가슴의 바깥부분이나 팔인데 그두 가지로 다른 부분이 발달하기는 좀 힘들죠 아예 운동 안한 분들이 턱걸이와 평행분을좀능능란까지는 아니어도 한 5회 정도 하시려면 1년 정도 걸려요 아, 진짜? 지금 턱걸이 못 하시잖아요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턱걸이를 하려면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몇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가벼우신 분들인데 원래 근력이 좀 좋은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기 체중을 들어 올리려면 굉장히 근육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 하는 분들은 몇 개월 단위에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5년,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 홈트레이닝 해도 5년, 10년 걸릴 거 그냥 헬스장 등록하셔서 기차는 등록하셔서 1, 2년 만에 5년, 10년 한 몸을 만드는 게 훨씬 금액적으로도 이득이고 더 네, 시간적으로도 이득이죠 다이어트는 잘되었게요 네네 이제 거의 좀 많이 빼서 한 3주 동안 한 8, 브 키로 뺐거든요 아 진짜요? 대회까지 11일 사우나 하고 그러면 하루에도 7kg 정도 빼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정도 빠지나요 저는 클래식 피지크라고 키에 따른 체중 환계선이 정해져 있는 경기라 키랑 체중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붙는 거라 그 안에서 미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평가를 하는 정도예요 클래식 피지크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우리가 이쁜 몸을 평가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파는 취지로 4, 5년 전에 신설된 종목인데, 그게 지금 더 보디빌딩보다 인기가 좀 높아요. 굉장한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포즈의 아름다움, 몸의 아름다움, 그리고 선명도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그걸 나가는데, 뭐 열심히는 해봐야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